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3일 전곡항이 왔습니다 어, 갑오징어 낚시 10월에 쭉 하게 되는데 내일 처음에 무천포 밟고 그다음에 자가운전해서 보흥 녹동항 갔다가 그리고 세 번째가 군산 그리고 네 번째가 여기 전곡항 왔는데 오늘 10월 23일 거의 이제 끝이죠 여기 11월 초순쯤 되면 수심도 얕아가지고 수온 뚝뚝 떨어지니까 아랫역으로 좀 가보증압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를 보니까 오후에 윈드파인더 기준으로 보니까 엄청난 강풍이 불것 같은데 3시 이전에 아마 조기입항 하시지 않을래나 거의 풍랑주입의 수준이거든요 6시 반 출항이고 일출이 6시 48분이네요 요즘에 좀 해가 늦게 떠가지고 그리고 라인은 오늘 살이라서 0.35를 남아왔습니다 막값에 0.35면 서픽스 한 0.8보다 조금 더얇습니다채비는 가지 채비를좀 준비를 해봤어요 단차는 수에서 30cm 정도 줬고 가지를 한 30cm 정도 줬는데 위쪽으로 하면 걸리지 않느냐 해가지고 총채비 길이를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70cm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살짝이나마 캐스팅하고 하면 불편할 것 같아서 위에를 포기를 했습니다 총채비 길이가 40cm 정도 하고 가지를 했습니다 출발하면서 캠키도록 할게요 자, 첫 포인트에 왔습니다 저 멀리 당진 화력발전소 보이는데 단차를 처음에 30cm부터 시작을 해요 오, 굉장히 낮은데? 아, 여밭치네요 단차 30cm가 너무 높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흘려보고 입질 없으면 조금 낮추죠? 아, 16호 싱커가 굉장히 가볍네요 분산해서 2 0로 계속 해보니까 자 일단 해는 떴습니다. 해는 떴는데 오늘은 피딩이 조금 짧을 것 같아요 줄을 잘 잡아주시니까 16호 충분하네요 어? 히트하셨나? 아 주꾸미 나는니다와 오늘 10월 23일인데 춥습니다 주꾸미인가? 오오자첫수예 화이팅 자첫수 숟가락입니다 그래도 나오네요 반차 내리지 말아야 되나 쪽 당깁니다 쪽 원래 갑오징는 작은 녀석들이 더 포악하죠 덩치가 좀 커지려고 아 건드리는데. 나왔나? 저 앞에서 나오셨네요. 조금이네. 조금이 담, 예, 조금이 담아야 돼. 바닥에 조금 찍힙니다. 꼬리 좀 있나 봐요. 히트. 오, 우 바비. 조금 떠 있죠. 아이뭐 첨질 안 했는데. 작다. 자 두수째. 수심이 얕하니까 너무 좋네요 어.. 바람 터지면 안 되네요 조금 깊어지네요 어.. 미끌림이구나 오우.. 물발저이 좋다 자 단차가 맞는 것 같긴 한데 5cm 정도만 줄여보겠습니다 자 단차를 접근을 좀 다르게 했어요 목줄의 길이가 아니고 밑에, 밑에 부분에서 어, 반원 구슬, 반원 구슬을 사용해가지고 조금만 통과하지 못하게 한 번만 묶으면 추후에 단차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아, 오늘 피노니를 이것저것 끼워놨는데 라인 커터 이런 것도 끼워놨는데 오늘 그걸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갑오징어 그 앞에 풀 제거하는 니퍼, 니퍼로 라인을 긁게 되네요. 쭈꾸이네뚜껑이와서 뭐, 뭐, 뭐, 뭐, 뭐, 뭐. 와, 줄젖 잡아주시네, 세장님 와, 아, 선, 이상해. <웃음> 아니, 난왜 계속 뚜껑이. 차비는 원래 허천질 많이 하게 돼요. 아유, 미치겠네. 먹는데. 아, 자, 이삼 초를 못 기다려서 이렇게 됩니다 잘 잡으신다. 와. 예예예. 예. <웃음> 고맙습니다. 자, 레이저 에기먹었을수 있으니까. 파란색은 잘안 붙네요, 아직. 축광이 더잘된 녀석으로 한번 해볼까요? 얘는 뭐 아직 완성 단계도 아니고. 다만, 바디가 축광이 잘 되고, 수평이 완벽한 녀석인데, 훅 때문에 골치 썩고 있는 녀석입니다. 수평은 완벽한 수평입니다, 이게. <웃음> 애기가 완전히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감도 좀 알아야 되고 <웃음> 고추장 애기에 나온다고 하시니까 저도 조금만 해보고 고추장 애기 한번 해보죠 조금인가오 쪼끔 조금 묵직한데? 큰쭈꾸미인가와 저는 왜쭈꾸미안 붙지? 고추장이구나. 고추장이 나오네. 빨간 거 얼른 봐 예, 예, 고추장이 나오네. 초반에 분위기 좋았는데 두 마리 하고 딱 계속 쭈꾸미네요. 요거 해보고, 얼른 단차 조금 낮추고, 어? 엉키셨나? 엉키신 거 같은데? 그죠? 와. 이거는 조금 복잡한데? 오우 고맙습니다. 쭈꾸미요, 쭈꾸미. 자, 이용에 들어올린 거. 고추장. 고추장 해보겠습니다. 와, 참잘 잡으신다. 저 고추장 형태를 잡으시는 것 같은데. 저, 축광이 먹든 안 먹든 간에. 축광이 잘 되는 녀석. 그리고 축광이 너, 너무 밝으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몇번 담궜다, 흘렸다 하시면 되죠. 그러면 말 그대로 축강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축강력이 조금 떨어질 겁니다. 그때 또 먹으면, 아, 축강이 너무 밝아도 안 되는구나 하시면 되죠. 어우, 잘 잡으신다. 저, 뭐지? 이, 저, 뭐, 스테인데, 스테? 스테를 잘 잡으시네. 요 아, 참, 도대체 비싼 애기 이유가 뭘까? 충분히 하고 그 차이는 있 바늘을 이렇게 긁어보면 예아 날카로운거? 바늘은 예리하고 웅뚝한거는 참질로 극복할 수 있는데 <웃음> <웃음> 오 되게 민감하네 괜찮은 사이즈. 죽는 건 아니고, 오! 으! <목소리> <목소리> 자, 이건 일단은 힙발 사이즈니까. 아, 지금 앞에 몇 마리나 잡으셨어요? 혼자! 와, 가비만! 와, 우와. 야, 잘 잡으신다. 와, 대왕쭈꾸미, 대왕쭈꾸미. 브루스님도 잘 잡으시네. 뒤에서 그냥 아주 열심히 히트하고 계셔. 오 히트. 좀갑이다쭈꾸미에요 나른고. 어첫 처음에 쭈꾸미 처... 빨리 하면은 가이 아... 같고. 야, 들 쭈꾸미 건주시니까 잡이 다시 바꾸고 신고 하나 올려봐야겠어요. 벌써 참주시는겨 잠드시래요 참 옌노아. 참이 회입니다. 사장님 계속 잡으시는데 몇 마리 잡으셨어요? 열여 마리. 가비만? 이야. 열여덟 마리요? 예. 여덟 마리도 아니고 열여덟 마리. 가불려 네, 예, 가비만. 아니 꿀치했나 봐. 파란, 어? 파란 얘기 있으시는 거예요? 아니야 계속, 계속 바꾸시더라고 바꿔요. 고추장 쓰다가바꾸시면돼 똑같이 따라 했는데, 저는. 네, 계속 건드리던 놈이. 오, 요거 사이즈 됐는데요? 와사이 좋다 가네요 <웃음> <웃음> <주꾸미 싼 거래. 웃음> 나오는구나 앞에 나오네 선생님 저맨 앞자리로 가서 해야 돼? 철조망이 있는데? 철조망이네 최사슬 <웃음> 네. 제가 앞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어니 저는 선수가 아니지만은 선수 쪽에서 다잡아보셔가지고 자리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실력 없는 놈이 자리타 타는거죠 아무튼 바꿔봤습니다 제 지금 좌측으로 옆에 계신 사장님께서 군산에서 며칠 전에 프로 탔는데 군산에서 1등 하셨어요 근데 좀참 진짜 미스테리하게 잡으십니다 지금 또 히트하셨어요 제가 휨새를 못봐가지고 가비같은데? 아 앞자리가 나오나? 아, <웃음> 별 말씀을. <웃음> 왜 그러세요, 선수가. 자, 오자마자 히트 한 마리 했습니다. 앞자리에서 나오나, 나오나 봐요. 사이즈도 좋, 좋습니다, 여기. 인제 다섯마리 아침에는 좀 작았는데 지금은 되게 커요 사이즈가 선수에 가서 해도 됩니까? 했더니 예 저기는 주인 없는 자리입니다 하셔서 와봤습니다 어, 우와 진짜 잘 잡으신다 타짜에 타짜, 타짜. 크, 사이즈도 좋아 우와. 그러면 후킹을 조금 높여가지고 저는 짭질리로 같은 파란색인데 저는 요조리가 아닙니다 짭질이 와 가지 때문에 킹이안 되나? 야, 벌써 붙었다 떨어진 게 여러 번째입니다. 이거 멋있어 가지가 너무 긴 거예요. 감은 느껴지는데, 훅킹이안 됩니다. 그래서, 줄였어. 20cm 이하로. 파란색 왕룡이 오, 어, 사이즈 좋다. 평서에좀 내릴 수 있으니까 자리가 너무 편하네요. 바람 안 불고 너울 없으면 <웃음> 밑으로 내리는 게 습관인가 봐요. 지금 음. 써보니까요. 챔질도 그렇고 이다코알이 아, 바낙스 이카마스터보다 이크, 조금 가보징어에는 좀 덜하네요. 챔질이 아, 조금 들돼 광고에는 뭐라 그랬더라? 이게 팔대인가? 쿵이 할 때는 8대2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갑오징어 하니까 8대2고 나버리면 밸런스 완전히 다 무너지고. 절대 끝이 낭창되다 보니까. 감도는 좋습니다, 감도. 18호까지도 감도는 좋은데. 챔질이 안 돼, 챔질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덜 되죠. 빨간색, 빨간색 원이이다 나오네. 자, 되게 크게 돌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금방 전에 고추장 왕눈이에 반짝이 핀거에 나왔는데 저는 그냥 파란색 요거는 그냥 그냥 그냥 선장호의 골수팬이신 그브루스임님의 일행되시는 그 대선배님께서 껌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주시는걸 받을할순 없어서 쉽긴 쉽는데 멘트가 조금 다소 건방지게 보일수도 있겠습니다 쭈꾸미네 저는 쭈꾸미 바람 터져도 뭐 그냥 그냥저냥 그렇겠는데 하늘이라 도좀 맑아야지 나이 어우..괜찮아요 어우..다행히 목물은 아니에요 바닷물입니다 섬에 붙이셨습니다 생김새는 돌박같이 생겼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네요 찍어보니까 오호, 이 바람 세기가 조기 입항 분위기입니다 이거 와 이거 거의 태풍급이야 오늘 일기예보에 바람 엄청 세다고 했었거든요 이 바람이 이게 예? 네? 제가 지금 뒤돌아서면 바람 소리가 장난 아닐 겁니다. 와 초들물인데 물 빠진 다와밥안될땐 네, 밥이죠. 아 근데 초들물인데 마름에. 저기는 네, 찌개 뭐... 음. 네, 아까 저기 있더니 한바탕 왕창 쏟아질 것 같습니다. 구름 두께가... 들어가야될거같아 이게 맞는 거아니에 이거? 아이, <웃음> 시월 하수는 이게 오, 공개 친다. 차. 손은 와. 아 오늘 끝인가요? 백화요 백화 파도도 오, 낚시 모델 모델. 이 엄청나게 쏟아질 것 같은데 낚싯대 예, 네. <웃음> <웃음> 들지 마세요 이 번개 <웃음> <웃음> 어, <확실하게>. 어, <웃음> <웃음> 지금 가까이 때리는 거라니까 번쩍 하는게 중요한거지 소리는 <웃음> 별거 <별가 웃음> 아니요 <소리는 웃음> 아, 아. 와, 오늘 네. 비 오는 날 많이 해봤지만, 전, 번개 가까이에서 이렇게 치는 거 처음이네. 자, 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우, 저 때린 거 봐. 영상이 잡, 잡혔겠네. 오우. 와, 우박이다. 우박이 우박. 와, 뭐야, 이거? <웃음> 와, 우박도 떨어지네. 와오야 비는 진짜 역대급이다 오늘 와 대박 나와면서나와있다사람들미고 <목소리> <웃음> <웃음> <웃음> <멈추는 식으로. 웃음> <웃음> 10월 23일 왕선자고 타신 분들 다 제정신이 아니지 이거 점 <웃음> 오오 어, 어디 를 어디, 를 어디 때렸지? 여기 때렸어오 어, 여기 있어 와와참 별에 별 날이 다 있습니다 진짜 어오 어, 오늘 낚시 끝? 배 돈다 배돈오 배가 들어 배가 들어와 요하루와 이거 진짜 안되네요 우와 배가 또들어어 와벗어져요또참 기가 막히네 이쪽 괜찮네 많아요 이 구름이 비구름이었었네 와 이제 벗어졌어요. 아이고, 어, 비 오고, 천둥 치고. 양풀 지나갔습니다, 이제. 와, 전쟁 치는 것 같아. 뭐야, 왜또 떨어져. 색도 들물인데 어, 괜찮네요. 한번 비 오고 맑아진 게훨 낫네요. 주꾸미인가? 어? 아니네. 인가요? 오 크다 찰박이 yeah. 바람은 조금 있긴 있는데 하늘 벗어지면서 아 햇빛이 쨍쨍하면 좀더 좋을텐데 저도 한 마리 어우 이건 사이즈 좀 듭, 듭니다 어우 좋아 사이즈 좋아. 자 간신히 신말이 가지를 하다보면요 이게 매달려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참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애매할 때 챔질하는 거야 그냥. 오우, 계속 잡으죠 아, 여기저기 좀 이렇게 좀 나와야지 낚시하는 재미가 있지. 이게 낚시도 참 스포츠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분위기를 엄청나게 많이 탑니다. 이거. 그 애기 뭐예요? 야마시타. 야마시타요? 내추럴이요? <웃음> 와, 진짜, <웃음> 매직이다, 매직. <웃음> 혼자, 와. 오, 사이즈 괜찮아. 국방이었구나. 오. 왜 여기 위트! 와 <웃음> 제대로 쏘시는데? 다시 한번 흘릴게요 오케이 둘 그. 쭈꾸미네 <웃음> 쭈꾸미였어요? <웃음> 쭈꾸미 거치네 이거 아이고 가비 <웃음> Yeah. 도 나온다. 예, 손바닥보다 더큰거 났어요. 사장님 매직이야. 저 정도. 농담이십니다. 놓친 거기가 큰 거니까. 전반적으로 감자, 감자보다 조금 더아 오브대니까 빠는 건 재밌는데 사이즈가 참 정말 안습 수준입니다. 안습 수준 눈에 습기 차려고 하네. 쭈꾸미입니다. 바닥이 뻘이랑 돌이랑 섞여있네요 어디는 돌렸다가 어디는 뻘렸다가 어디는 섞여있다가 자 당기죠? 탔습니다 작지만 갑이네 지만 갑이네. 그래 도얼마만얼마만연속이트 어? <웃음> 커 보이는데요? 와 크다. 이야 대포알이 대포알. 이런 게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와 진짜 크다 이거. 와 대포알이 진짜. 어, 오랜만에. 백만 님 말이 한 마리 나온 거 아니야? 어, 괜찮아. 쭈꾸미 같아요? 이게 하도 쭈꾸미가 올라타니까 어떤게 오지건지 어떤게 저긴지 아이고 씨야 진짜 넌 여섯 마리 잡으시면 육십 마리예요. 쭈꾸미인가? 쭈꾸미 같아요. 쭈꾸미. 저항이 없어 저는. <웃음> <웃음> 아이고 와 차라리 쭈꾸미 열어. 쭈꾸미는 가저래도 가지 오, <웃음> 저래니까 제가 잡을 게 없는겨 아니 사장님 <웃음> 먼저 들어간다고요 내가 <웃음> <걔가> 이렇게 <웃음> 아니 나중에 들어가면 먼저 들어간 거아 여기 있던 게 글리아마가 갔을 거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거기 가보지 거에 한번 봐봐요 내 거라고 써있지 오 뒤에 뒤에 큰 거가 왔다 <웃음> 와, 큰거 나왔어. 와대포나왔어대포아 <웃음> 뒤통수 무지하게 짜고, 따겁네. 제가 보기에 저건 선장님 저런 행동은 행패야. <웃음> 행패 수준이야, 저 정도면. <웃음> 다내 거라고 써 있는데. 히트. 아, 앞에서 나왔어. 더블 히트. 어? 쭉쭉 다 잘나와 예. 네. 많이 남아가지고 마만좀라고요오 갑자기 타야3타무조 빨리 올리는데 이에요 배트로 면상관 빨리 올려 바닥에다 패딩야되는데 수류탄 투요 수류탄 투하 사장님말 전투가 치열했어 아, 맞아요 전딱 이사장님 반타자켓어 서른네 34마리 네, 선장 형들끼리도 야마시타가 돌풍을 뺏을라고 어. 아니 잘 모르니까 이제 끝났어요 네? 3시 40분 끝났어 이제 놓고요. 야 대박이다 나행이 이제 끝났어 다야 선장님이 야 요즈리 하나 주셨어요 요즈리로 갈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그렇게 잘 먹는지 그냥 비슷한데 오늘 이걸로 좀남은 시간 동안 잡는다고 하면 한번 구매 생각해보겠습니다 서민형 낚시도 좋은데 이왕 출조 나온 거좀 잡아야죠. 많은 개수는 아니고 한 개, 두개이 정도는 색깔별로 다 구매할 수는 없고 요즘엔 사려고 해도 구매하려고 해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호허 요들이가 잘 먹는 건가? 쭈꾸미 같아요, 꾸미 어? 아닌가? 아나 진짜 으흐 야야야 야, 야. 이걸 어떻게 해야된다 어떤게 가성비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뭐 통영? 사령도? 그런 데 갔는데 섬치기한다 아니, 밑걸림 장난 아니죠 아니면 외연도권을 간다 거기도 밑걸림은 매한가지고 그럴 때 비싼 애기 쓰는 거 보다는 그니까 러 준비는 해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밑걸림 많다 그러면 안 쓰면 되죠 뭐 오프라인에서는 팔지 않을까요? 오프라인에도 없어요? 참이 입소문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작년인가 재작년? 아 재작년이구나 그때 국방세 계획인가? 의기같하다고 그냥 그러더니 국방세계도 풍기였었거든요 재작년이야 네 올해는 이놈의 요즈리가 뭔지 그나마 확인 사야되겠네요 이거 오. 히트 아 요즐이 고민생깁니다 선장님이 한번 써봐라 하시고 하나 주셨는데 순식간에 세마리 나오네요 보니까 훅도 엄청나게 날카로워가지고 후킹하면 그대로 그냥 밖에서 올라오네요 어이구 어이구 꼽시나이고 그냥 들어봤더니 걸려있네 쭈꾸미인가? 요즐이는 쭈꾸미도 잘 먹네 자, 왜 있어라 야마시타그러 저기가 요새 핫해되네요 어떤거? 어 어어 만한거아 스틸처럼 생긴거? 쭈꾸미인가? 에이 다 소용없어요 그렇죠 아니 두마리만 잡으면 4 0마리인데 돼가지고 네 요청 네. 시켰어요 아... 아... 저도 작년에 30개 사왔는데 파란 것봐와 30개? 와, 30개? 네. 아 나도 요거한 요즘... 마리만 아다전 네. 쭈꾸미에요 이거 네 갑이네 와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차이 난다 너무 차이 난다 저는 제 손이 잘못된 줄 알았거든 쓰자마자 네마리나온거예요 지금 이거 뭐 10분이나 됐어 저 주신지 어. 제가 잘 풀어보겠습니다 기장 좋았으면 꽤 나왔죠 자, 죄송합니다 제발 타시면은 어느 배보다 많이 잡아드리고 싶고 선장은 다 똑같아요 선장님 내가 광타 때도 왔는데 그때 4시반까지 했었나? 분명히 제 기억에는 그때 막 들어가자고 했었는데 근데 그날 나오기도 많이 나왔어요 선장님 욕심이 있어가지고 여기 조금 나오면은 좀 늦게까지 하고 어. 안 나오면 좀 일찍 들어가고 에이. 그래 네? <웃음> <웃음> <웃음> 마지막 한 번만 더 올리고 체크하겠습니다. 예. 한번 올릴 때한 마리 잡겠지. 요즈이나 야마시타를 쓰면 마릿수는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써보니까 금방 나오네요 고기가 있다고 하면은 더군다나 어, 유형이 수평 유형이 되니까 가지채비로 사용하면 더 유리하고 당기죠? 자 40마리째 요즐이는 요즐이네요. 쪽쪽 당기고, 오이, 높아네. 어, 준수하진 않은데, 그래도. 먹을만한. 요즐이는 요즐이었어. 집에 있는 거, 요즐이랑 야마시타 가져올걸. 자, 선장님 덕분에 40마리. <웃음> <웃음> 선장님이 제일, 왕선장님이 제일 늦게 들어가요, 항상. 여주이 <웃음> 너무 핸다 이거, 진짜. <웃음> <웃음> 쭈꾸미지만은, 너무나 와. 뭐가 됐든 간에. 오우한장입장해서는 좋아요.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철수하겠습니다. 이, 이거, 이거, 푸르신 거예요? 아. 아. <웃음> 고맙습니다. 카운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50마리는 안될 것 같고 4 0대한대여마리될것 같습니다. 쭈꾸미는 그냥 다 담아가지고 에, 카운팅 숫자는 어? 카운터기 도났네딱 40마리인데 뭐대포도한 마리 있었고 대부분 철박이 그리고 작은 녀석들은 좀 많이 던지다 보니까 아이스박스는 요 정도밖에 안쳤어요. 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11월 초쯤이 되겠네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어, 저는 군산에서는 어 가지채비 감을 되쳐졌다 스스로는 그렇게 평을 하고 싶고 오늘은 감은 문제가 없었는데 조금은 비싼 애기 그걸 샀으면 조과는 조금 더 좋았을 거라고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판에 선장님께서 요즈리 애기 파란색을 하나 주셨는데 그걸로 뭐 10마리 가까이 정도가 뭐 순식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채비에 조금 가격이 나가는 애기를 사용하시면 조간은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만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를한번 잡아야죠 자 오늘 함께한 왕선장어였습니다 화성시 전국항 왕선장어였어요자 수고하셨습니다